잃어버린 보물이 너를 기다린다, 헌터. <웃음> 맥스를 보내서 너를 맞이하라 하였다. 혹시 너를 야박하게 대한다면 내게 말해다. 조기군. 스는 최후의 종족이 되기 위해 오군 분투하고 이. <웃음> 내가 아는 것을 놈들도 안다. 행복하지. 마치 우주의 종말을 부른다는 열죽음처럼 말이. 나들이하라 그들의 정수로 귀귀해 발라라. 에너지를 흡수하는 네 능력은 끝이 없구나. 언젠가 네 진정한 한계를 시험해봐야겠지. Oh man, no. 장내지 못했지. 하지만 그들이 섬기는 자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. you <laughs> 마지막에 이르렀구나. 이 최후의 도전에서 성공할 수 있겠니?